자, 제가 가볼 곳은 해녀 집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가 항리 수산물 판매 센터입니다. 이게 오늘 말미잘 매운탕이 이쪽이 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. 네.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이게 말미잘이에요 어, 야, 말미잘이요. 오, 어, 야, 봐요. 처음 봐요. 진짜, 처음 봐요? 진짜. 어. 네. 아. 아, 이렇게 장어도 같이 넣어서 음. 탕을 끓이나 봐요. 장어를 넣어야. 아 육수가 저여기는 어. 된장이나 고추장밖에 안들어가는데 아 이하가 육수 대신에요 고단백이고 음. 단백하고 풍미로운 음. 맛이 나는 장어를 안나는 맛이 안나 그러 그러니까 이게 그장그 그 고추장하고 된장밖에 넣지 않아서 이게 조미료 역할도 하고 그런가봐요 네아 여기 말개장 아니다 그 안에 낙수바늘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아, 맛에 반하지 마세요. 아, <웃음> 알겠습니다. 맛에 반하지 말라고 음, 어, 궁금하게 해요 여러분들. 네. 이게 무슨 맛이 날지. 그 아. 자, 오, 탕이 나왔습니다. 탕이 나왔고, 이렇로 드실 수 있는 반찬. 아. 군소가 또 여기 있네요. <웃음> 군소. <웃음> 네, 군소 친구 말미잘 촬영하러 왔는데 어. 친구라고 또 따라왔네 군소가 어. 자 여러분들 말미잘 매운탕이 나왔습니다. 이게 많은 분들이 그제 영상 보시면 댓글에 말미잘을 판매하는 데가 있다 한번 먹어달라 아니면 뭐 리뷰를 한번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던 차였는데 부산 온 김에 이것도 기장 쪽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오늘 맛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먼저 끓는데 먼저 군소 어 제가 인터넷에 시키거나 뭐 직접 잡아서 생으로 먹어보거나 이랬던 적은 있는데 식당 자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처음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오, 손질이 좀 깔끔하게 되게 잘돼 있네요. 음, 또 오, 이건 기가 막힌데, 그럼 질기지도 않고 인터넷 시킨 건 되게 좀 질기고 역한 약 나고 있는데 야 뭐든지 제대로 해주는 집에 와서 먹어봐야되네 맛있네 야. 역한 음. 향 1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먹을 때우했던그 느낌 1도 없어요 그 심지가 맛있어요 야 확실히 손질이 제대로 된걸 먹어야 돼 음. 어, 맛있는데 진짜? 음. 그래 이걸 드셔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? 하고 뱉어내고 하는 거 보고 어? 왜 저러지? 저런 리액션이 나올 수가 없는데? 왜 오버로지?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맛있어요. 음, 챙기가지고 계속 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. 오, 맛있네요. 이건 또. 예, <웃음> 네. 네, 손질 잘하니까 진짜 맛있는데? 와. 어, 내가 군소를 못 먹었던 사람이 맞나? <웃음> 계속 들어가는데? <웃음> 음 맛있습니다 진짜 와우. 손질이 중요해요 진짜 음식은 음. 자. 장어하고 말미자라고 같이 넣어서 끓인 말미자의 탕 가격은 이렇게 해 3만원입니다 장어하고 넣어주는데 음. 와 근데 국물은 짠거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짱어탕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어 근데 뭔가 모르좀 되게 시원한데 보통은 제가 평소에 먹는 그 장어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살짝 걸쭉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말미잘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좀 시원한 느낌이 나요 오. 자. 여기 탕을 끓인 말미 자리입니다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오. 아, 이거 비슷한 느낌 있는데. 식감이 되게 독특하거든요? 보시면 모양은 조금 살짝. <웃음> 이번에 촉수가 보이는 것도 있고, 살짝 그럴 수 있는데 맛은 나쁘지 않네요. 좀 부드럽고. 더 부드러워진 꼼장어 같은 살짝 그런 느낌? 응 음. 쪽에 뭐 역한 향이 있거나 향이 많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씹는 재미가또 있어요 되게 부드러우면서 오 아, 그리고 방아잎 향이 좀 나네. 아, 음, 저 방아잎 진짜 좋아하거든요. 혹시나 방아잎이 좀 입에 안 맞으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방아잎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음, 이 톡. 것도 살짝 달차는 거. 초양찌개가 먹으면 맛있거든요 음. 음. 어말미잘좀더 건져먹어야겠다 맛있다 거부감이 없어요 이게 살짝 그 꼼짝은 느낌하고 어떤 느낌을 또 드냐면 아귀를 좀 삶아내면 살 말고 그 그게 그 어디 부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장 있는 쪽 부분에 좀 달, 잠깐 달린 게 있어요 씹는 약간 부드러우면서 어덕어덕고 식는 느낌 있는 거 어. 그거랑 또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 진짜 설명 드렇게 못한다 이해 주세요, 여러분들. 이게 제 한계인가봐요.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데 먹방을 하고 있네. 참 진짜. 아 이거 나중에 근처 오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은데? 말미잘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, 음식이 이렇게 어 말미잘 또 아우 또김치아이아박네 장어가 한 두마리가 들어가고 말미잘이 두 마리 정도 들어가서 여기 한 3만원 정도면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같아요이게 나오는 거 반찬으로 나온 것도 나쁘지 않고 음. 양도 꽤 돼요 이게 소자가 말미잘랄거 여러분들 초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. 음. 약간 생선. 안에는 있 생선 내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. 껍질 부분은 살짝 어둑어독해요좀뱀네 아. 아우. 아유, 국물 좋다, 진짜.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어, 요거 하나 좀 먹지? <웃음>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에,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앞에 있는데 저거 나참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좀 먹어주지 라고 하시는 분들 <웃음> 이거 먹고 음. 아 계란 맥반석이었구나 이게 음. 네. 그래. 음, 진짜 어 말미자 처음 먹어봤는데 어 만족스럽습니다, 진짜. 아 그리고 <웃음> 이 군소. 이게 손질하기 따라 다르네요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건소는 아, 야 이거 너무 달라요 느낌이 제가 맨 처음 인터넷에 시켜가지고 제가 손질해서 먹은 거랑 맛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정말 야, 그것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네요 아, 여러분 혹시나 이쪽 기장 오시게 된다면 이 항리 수산물 판매장 이쪽 오셔가지고 이 말미잘 매운탕 한 그릇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좀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맛이 괜찮습니다 황 어, 국물도 맛있고 꼭한번 근처 오시면 드셔보고 가시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